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앵콜펀딩에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강의를 어떻게 수강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2월 15일에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때 알림톡으로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할 겁니다 누구누구님 수강신청하셨던 어떤 리워드를 전송해 드립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셨던 리워드 이름을 전송을 같이 해 드릴 거예요 이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 할인 코드 번호가 있는데요 이 할인 코드 한마디로 쿠폰 번호인데 이 번호를 여러분들이 클래스룸 여기에요 이 사이트에서 23년 3월 30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수강신청 쿠폰입니다 이 번호를 입력하시고 3개월 동안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쿠폰 번호를 일단은 복사를 먼저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리워드 쿠폰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해당하는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 보시면 와디즈 2차 앵콜펀딩 수강방법 안내라고 해가지고 어 제가 보내드렸던 메시지 안에 보시게 되면 강의실로 이 클래스룸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공지사항 버튼 누르시게 되면 2차가 앵콜 펀딩 수강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보시기가 조금 불편하시다면 위쪽에 나와 있으신 이 설명 가이드 음, PDF 파일이 있으니까 요거를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강의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혜택 받는 방법 어, 해당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내용 설명드리고 있고 그리고 하단 부분에 판다 랭크 그리고 아이템 스카우트 퍼센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들이기 때문에 이 쿠폰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셔가지고 이용하실 때 저한테 수익이 발생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시니까 여러분들이 무료 기간 동안 편안하게 이용해보시고 어, 계속해서 사용해도 괜찮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유료로 여러분들이 용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다 어, 설명을 적어놨는데 유료 무료로 이용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무료 날짜 기억하셨다가 꼭 해지를 해주시고요. 강제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에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실 때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아이템 스카우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상품 등록하는 부분들이 실습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무료하,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고 무료 버전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수강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 않습니다 는 부분은 아니시니까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회원가입은 꼭 필수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와디지 2차니까 2차를 클릭하시고 카톡에 받으셨던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청하셨던 반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죠 다나쌤 지착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나쌤 지착반을 저는 눌러볼 건데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셨던 그 리워드의 이름에 맞춰가지고 선택하셔가지고 들어와 주시면 되고 하단에 있는 금액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집착판이니까 집착판을 클릭해서 패키지 신청이라는 버튼을 누를 건데요.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은 회원 가입을 할수 있는 방법에 나와 어, 회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가입해 주시면 되는데 카톡,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여러분들 이메일로 해가지고 회원 가입이 가능해요. 어, 이때 여러분들 아이디랑 비밀번호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꼭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멀티로그인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아이디 꼭 기억해 주세요. 로그인 진행을 해주시거나 회원가입 진행해 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클래스의 수강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강신청 페이지로 넘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패키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많은 강의를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자 하단에서 여러분들의 참가자명, 여러분 성함 써주시고 연락처 적어주시고요. 쿠폰 번호 여기에 입력을 해주세요. 복사했던 것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죠. 꼭 기억해주세요. 여기 있는 할인 쿠폰 번호 복사해서 이용해주십시오. 가끔 아이와 숫자 1을 헷갈리셔가지고입력하셔가지고 쿠폰번호 유효하지 않게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또는 패키지를 잘못 선택하셔가지고 수강신청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으시니까 그럴 때는 쿠폰번호가 유효하지 않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시니까 할인쿠폰번호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고 리워드 패키지 정확하게 선택하시고 쿠폰등록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등록이 되고 나면 은 결제하는 결제비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제비 할인된 거 확인하시고 숙제하시는 거 체크해 주시고 신청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참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이제 패키지 신청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다음에 나의 강의실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내가 신청있는 강의들이 이렇게 쭉 보여지게 됩니다. 굉장히 많죠? 집착강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블로그와 그리고 seo 강의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의 수가 많고요 나머지 강의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중에 보시면은 여기 해외 구매대행 특강은 12월 30일까지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먼저 빠르게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해외 구매된 강의는 제가 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강의는 이렇게 12월 30일까지만 열려 있을 테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요 기간 안에 들어와서 강의실을 들어와 주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재생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수강하실 수가 있고 pc와 모바일 어떤 걸로도 다 됩니다 해외 구매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에 있는 정보들 같이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북을 e 다운받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스마트스토어 완전 정보 e 이북이 여기 나와 있죠. 자 해당하는 이북을 강의실 창을 누르셔가지고 들어가 주시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강의를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 이용하셔가지고 해당하는 이북은 e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복 파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수강 기간이랑 상관없이 다운로드 받아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VOD 강의가 어, 기간이 있으시니까 기간 안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로 완성된 실습 예제 파일 이미지들 여기에서 다운로드 바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이북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VOD 안에서 실습하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상품 등록하는 예제 이미지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나의 강의실로 다시 들어와 주시면 은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VOD 강의가 이렇게 있는데요 해당하는 강의는 강의실 입장하기 누르시게 되면 은 강의실에 들어오셨을 때 제가 처음에 하는 인사와 그리고 본 강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업데이트한 강의들이 1강, 2강, 3강은 어 목소리가 좀 작다고 해가지고 다시 녹화해서 드리고 있고 미리 캔버스에 디자인하는 강의 6강에 있는 추가 내용이랑 그리고 5강의 고객 혜택 부분이 최근에 스마트 스토어에 또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해서 영상을 찍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제가 키워드에 대한 부분과 SEO에 대한 가이드 보충 영상까지도 하단에 넣어놨으니까 이 해당하는 강의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하는 강의들은 어 제가 음 스마트 스토어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이 생기면 강의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VOD 강의에서 업데이트 되어 있는 사항들을 업데이트 되어 있는 강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VOD 강의실에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강의 자료들이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천천히 둘러보시고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어, 너무 많아서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저는 VOD 강의 여기 있는 스마트스토어 VOD 강의랑 그리고 쇼핑몰 창업 완전정보 가이드북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북하고 VOD 강의 요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리워드 일곱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파일 강의실 입장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가지고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강하실 때 어떤 것부터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기본 리워드, 이북, e 그리고 창업 정보 가이드북이랑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강의 VOD. 요거는 필수적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강의들 천천히 또 추가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된 강의는 12월 30일까지만 되니까, 어, 기간 내에 꼭 수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후에 수강하시게 되면 은 이거 유료로 팔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임의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꼭 여러분들 참고해주시고 편하신 날짜에 여러분들이 수강신청하셔가지고 어 수업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